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이한입니다. 자 이번에 10월 4일부터 일요일까지 10월 10일까지 일간별 주간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점은 2021년 10월 3일 오전 11시 13분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월별 운세는 올해 2021년 양력으로 12월 운세까지 이미 업로드를 해두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실 분들은 꼭 미리 보시고 건너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현재 10월 4일부터 흐름은요 우선 제가 여기 이제 큰 자막으로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게 해볼 텐데 10월 8일 금요일에 할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요 사주는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고 절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절기 변화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한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드디어 정류월에서 무술월이라고 하는 가을의 끝달로 이제 변경이 되는데요. 우선 간목일간 들어가기 전에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주에게는 관성 역할도 할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제 특히 첫 번째 일간인 간목 같은 경우에는 신약한 경우에는 칠살로 7살의 역할을 하게 되는 또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번달이 이제 말일이 아니라 절기 중심이다 보니까 10월 8일 직전까지 신금이 감목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이제 그냥 말씀 한번 들어보자면 여기서부터 신금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정 정도는 약8 8, 9일 정도는 이 신금이 영향력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약하신 분들께는 조금 더 회사생활 또 사회생활 또는 건강에 어떤 이상이 생긴다거나 좀 버거운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 컨디션이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신강한 분들께는 오히려 기회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신약신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이전까지의 주간운세에서는 신약신강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넣었는데 일부 댓글들의 이제 본인 사주를 신약인지 신강인지 봐달라고 하시거나 어차피 그건 사주를 다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별도로 신강 신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중화사주인지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요즘 무료 또운 봐주는 곳도 많잖아요. 별도로 그것은 본인의 공부하셔야 되는 몫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 그걸 댓글로 봐 드리진 않습니다. 어차피 사주를 다 보셔야 되는 제가 여러분들 사주를 일일이 다봐 드릴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운세 방송의 취지에서 벗어납니다. 정식 상담을 받으실 분들만 상담을 유료로 꼼꼼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냥 신강신약인지 나는 돈드리기 싫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영역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은 일정 준 전문가 수준까지는 누구나 다 관심 있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공부를 할수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댓글로 그 부분 신약인지 신강인지 댓글 달지 않습니다. 이미 공지에 나와 있어요. 영상 더보기에 꼭 참고하시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간목일간 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 10월 4일이 을료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천간에는겁제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선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 주변 사람들의 상황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뜬구름을 잡는 대화들이 오고 갈 수가 있고 스스로 그 사람들을 자체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떠넘기거나 아니면 끝까지 일을 추진하지 않고 마무리가 잘 성사되지 않는 흐름으로 갈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일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신강이든 신약이든 모든 간목일관 분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은 10월 5일 병술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식상에 고지의 환경이 들어온 날이다 보니까 활동 자체도 왕성해지고 또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계획을 하게 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쓴다던가 예산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잡으신다거나 그래서 신강한 분들께는 전체적으로 유리한 날이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신약 사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 이제, 목화통명 사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일진 기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도 한번 볼게요. 수요일은 정해일이고요. 정해일은 청간에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또 간목일관 입장에서는 장생지에 놓이는 날이 되죠. 이 장생지 해수 속에는 또 간목 비경과 임수 편인이 숨어 있습니다. 쉬고 계시는 간목일간분들 현재 취직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직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날이고, 또 신약한 간목에게는 확실하게 이 환경의 일진 자체가 확실한 인수 역할을 하는 일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제 네 번째 10월 7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무자일이고요. 무자일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목격지 환경에 감목일간이 놓인 날입니다. 실제로 신중하지 않아서 어 본인이 뭐 커피를 산다거나 밥을 산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놓고 다니셔서 그 물건을 분실해서 다시 사야 하는 날이 될수 있어요. 즉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지출이 많아지는 날이고 여러 사람들에게 베풀어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 실속이 떨어지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뭐 그렇지는 않고 식상이 많은 식상이 많아서 신약해진 감목일간 분들께는 좋은 일진 기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절기가 바뀌는 날짜, 그 무술월로 바뀌는 10월 8일 금요일. 기축일도 보겠습니다. 청간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모두 정제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활동 자체는 왕성할 수 있는데 신중하지 못해서 아무래도 축일이다 보니까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일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하든 신강하든 모두에게 도움이 크게 안 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10월 9일 주말 들어와서 토요일 경인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 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죠. 그리고 걸럭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책임감과 자존심이 강해지는 날이 됩니다. 신약한 감목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식상이나 또 신강한 분들 중에서는 식상이나 제가 용신인 경우에는 이 부분도 경으로 들어왔지만, 경을 경을 천간에 끌어안고 왔지만 이노술 운동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10월 10일 일요일로 보겠습니다. 이날은 신묘일입니다. 묘 자체가 글자가 두개쪼개져 있죠. 그래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겁제이고, 재왕지환경에 감옥일간이 놓이는 날입니다. 그다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내키지 않은 부탁을 들어주게 되거나, 또는 손해를 안고 그것을 떠안고 장사하시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일요일 일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잖아요. 어 그리고 모두에게 안 좋은 날은 아니고요 신약한 감목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다 이게 신강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요. 보통 이제 사주를 전반적으로 뜯어봐야 되는 이유가 지장간에 있는 것이 이제 튀어나왔느냐. 뭐요런 것들을 또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단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은 신강하다는 것은 그 여러분들 인수작용을 하는 겨울 글자 그리고 봄 글자 간목의 형제들이죠 요런 이제 겨울 글자 봄 글자들이 세력이 있고 왕성한 경우는 신강이고요 이런 분들은 신강한 경우의 경우에는 본인들잘 알아서 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신약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름 글자가 세거나, 또는 이제 흙 글자가 세거나, 또는 나를 제압하는 가을 글자가 세거나, 이런 것들은 다 신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좀 헷갈려요. 좀 비슷비슷해요. 하시면은 그것은 중화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중화는 운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또한 주간의 간목일간 운세를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는 또 을목일간으로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한 주간의 운세이고요 을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음, 10월 4일 첫 번째 날로서 을류일을 이제 보게 되면은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와 있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을목이기 때문에 달라요. 입장인갑목과는 우선은 이 비견, 즉,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크,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변화가 어찌됐든 있는 날이에요. 특히 이제 직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동료나 상사가 퇴사를 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는 흐름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부서이동 같은 작은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자신의 업무가 바뀐다거나 그리고 신강하거나 신약하거나 이 관계를 떠나서 모두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날은 10월 5일이고 화요일이죠. 병술일입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제입니다. 그리고 인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인데 식상의 고지가 되죠. 신강한 을목에게는 기회가 생긴다거나 좋은 흐름이 되는 날이고, 어,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는 발언 기회도 생기고, 또 이제 아이디어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을목일관 같은 경우는 금요일 직전까지는 상당히 바빠지는 흐름이고, 금요일부터는 쓸모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자신의 의견에 힘이 실어진다거나, 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날 수요일은 정해일입니다 정해일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이 해수라고 하는 환경지 자체가 을목일간에게는 사지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 속에는 겁제에 해당하는 간목도 있을 것이고 또 정인에 해당하는 임수도 들어있죠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날이에요 흔들리는 거죠. 근데 이제 신강이나 신약 이 입장 모두에게는 밑에 있는 아래 직원의 배신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 여자 여성의 경우에는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좀 머리 아픈 일, 자범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찌 됐든 본인이 시간을 내줘야 한다거나 이런 손해가 생길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목요일은 10월 7일인데 이 날은 어, 무자일이라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죠. 이게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식상이 많아서 서 이제 신약해진 을목일간 분들께는 좋은 일진이고요. 나머지 분들께는 도움이 그다지 좋지 않은 되지 않는 날이라고 볼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많이 도와주고 보조를 해줘야 하는 일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이제 금요일 한로가 들어오죠. 10월 8일 기축일 보겠습니다. 청간지지에 모두 편제가 들어온 날이고 쇠지 안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내 힘이 내가 주도할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축이라는 것은 껍데기로서 그냥 축이고 사실 이제 그 이거는 껍데기만 그럴 뿐이지 어, 인수 역할을 하는 운동을 하다가 온 애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받겠지만 본인의 힘이 약해져서 신강신약 입장 모두에게는 오늘 전보다 초조해질 수 있어요. 뭔가 좀 결과를 좀 빨리 내고 싶은데 잘안 따라주는 흐름이 될수 있고 그래서 모든 일목일간 분들께는 이날 하루 동안 자신의 일을 주도하지 않는 방향이 가장 좋은 해답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는 거죠. 그리고 10월 9일은 토요일이에요. 경인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이죠. 그리고 이 인, 인목이라는 환경 자체가 어, 을목일각 분들께는 재왕지 환경에 해당이 되는 날인데 윗사람들의 간섭이나 방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죠. 또 신약한 을목 분들에게는 을목의 뿌리가 얻어지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날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좀 머리가 좀 아플 수가 있고요. 이 신약한 을목 분들께만 좋아요. 그 다음에 10월 10일 일요일 이제 마지막 날인데 신묘일을 보겠습니다. 정간의 들어온 에너지가 평관이고 지제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그리고 걸럭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에요. 신약한 을목에게는 이틀째 편안해질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직장일 또는 이제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으로 인해서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좀 괴로워질 수 있는 일들이 일진에서 생길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고 내가 신경을 써야 하고 내가 나서야 하는 일이 많은 거죠. 나는 좀 가만히 있고 쉬고 싶은데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고 계속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하는 좀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일진 해석을 한번 쭉 그러면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일간인 병화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세 번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흐름인데 우선 10월 8일에 할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무슬월이라고 하는 달로 이제 바뀝니다. 하지만 한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정제의 천간에너지가 계속 병화에게 힘을 줍니다. 더 자세한 해석은 월별 운세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제 숫자들은 모두 양력 기준입니다. 절기를 보셔야 되지만 음력인지 양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모든 숫자는 양력으로 계산해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4일은 을유일입니다.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천간에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일은 환경적으로는 병화일간에게 사지 환경이 됩니다. 거래를 하시거나 계약을 성사되는 입장에서는 잘 안되는 흐름이고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시던 일이 중단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강신약 입장 모두에게는 도움이 안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 날입니다. 10월 5일 화요일이고 병술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비견,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 그래서 인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 자기의 고지이면서 식상의 고지가 되는 흐름이죠. 우선...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는 날이고 평소처럼 현명한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은 날입니다. 식당에 갔을 때 메뉴가 잘안 골라질 수 있는 날이고 모든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아서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와야 하는 택배가 지연될 수 있고요. 신약한 분들께는 이노술 운동으로 들어오는 이 화기를 보충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그다지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10월 6일 보겠습니다. 정해일이죠. 창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장거리 이동운이 들어온 날이에요. 마음이 들뜨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흐름입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지출이 생기거나 근심 걱정이 일부 들어올 수 있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10월 7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무자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입니다. 태지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좋은 소식이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하루라고 볼수 있고요. 신약한 분들께는 여러가지 일진 중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입니다. 이제 10월 8일 절기가 바뀝니다. 한로가 들어온, 들어온 날이고 금요일입니다. 기축일 보겠습니다. 청간지지에 모두 상관이 들어온 상황이고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인 날입니다. 업무나 또 장사를 하시는 여러가지 생계활동에 탄력이 붙는 날입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여러가지 일진 중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날짜라 할수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식신작용으로 인해서 좋은 일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월 9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경인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에 해당이 됩니다.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어떤 공돈 또는 선물이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또, 기회를 주는 귀인이 들어올 수 있는 날이에요. 신약한 병화분들께는 좋은 흐름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화기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근데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월 10일 마지막 일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신묘일이고, 날짜가 활짝 벌어져 있죠. 어, 우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요. 환경은 이 묘일 자체가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풍요롭고 또 이래저래 돈쓸 일, 쇼핑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힘이 생길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좋은 일진이라 할수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쓸데없이 여러 뭐 불필요한 물건들을 살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간단간단한 흐름을 살펴보았고요제 해석이 마음에 드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저는 또 정화일간 일진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네번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흐름이고요 10월 8일에는 한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크게 이제 흐름이 바뀔 예정이에요. 우선은 10월 4일 월요일은 을류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에 해당이 되고요. 이 유일이라는 환경 자체가 정화일간에게는 장생지 환경이 되겠습니다. 우선 경험해,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상황에 또 새로운 사건들이 연이어서 이 월요일에 쭉쭉쭉쭉 시간별로 터질 수가 있고 신약한 분들께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일지는 아닙니다. 오롯이 본인의 힘만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요.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강한 분들, 즉 목기운이나 불기운의 세력이 또 세력을 갖추신 분들, 발달되어 있는 분들 봄 글자나 여름 글자가 힘이 있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받는 날이 됩니다. 이제 10월 5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병술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겁제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입니다.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양지환경에 놓인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정화일간 분들을 도움을 주려고 움직이는 날입니다. 신약한 분들 경우에는 본인의 입장이 좋아지는 날입니다. 즉 도움일,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흐름이고 반대로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전날과 좀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도움 받기 좀 어려워지는 화요일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강한 분들 좀 어렵고요. 그 다음 수요일 10월 6일 보겠습니다. 정해일이고,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 됩니다. 태지 환경에 정화일간이 놓이는 날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끝까지 일을 추진하고, 이런 책임지러 가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마무리가 잘안 되는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에 계신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입장이 좀 난처해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신약한 분들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진 기둥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 10월 7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이 날은 무자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절지 환경의 정화일관이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원래 해왔던 일을 이 날에 정리를 하고 즉 직장인 같은 경우는 퇴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기존 일을 정리하는 흐름이 되는 상황입니다. 신약한 분들은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날이고 그다지 도움이 되는 일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진 흐름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 10월 8일 이제 한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온 기축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어 청간지제 모두 식신에 에너지가 들어왔고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의 주변일 이 환경 자체가 내 입장에서는 초조해지고 그리고 결과가 제때제때 잘 나오지 않아서 답답해 질수 있는 날입니다. 신약한 분들 그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 아니라서 특히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고전을 할수 있는 날이고요. 신강한 분들, 신강한 정화분들에게는 좋은 일진 흐름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10월 9일 토요일 경인일을 보겠습니다. 청간에뜬 에너지는 정제이고 지지에뜬 에너지는 정인이고요. 정화일관 입장에서 사지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건강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고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고요. 금전에 대한 소비가 커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약한 환경을 도와줄 수 있는 즉 외부의 도움이 들어오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일진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10월 10일 일요일 이날은 신묘일입니다. 청간했던 에너지가 편재 지지했던 에너지가 편인이고요. 정화일관 입장에서는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주변에 대한 본인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과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반성과 후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훑어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신약한 정화일관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정화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간단 간단한 길흉의 흐름을 정화일관분들 살펴보았고요. 운세 흐름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면 인신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가지시고 다음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일관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섯번째로 무토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자 10월 4일부터 인데요 10월 4일 을료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0월 8일 금요일에 할로라고 하는 절기가 있기 때문에 정유월이 끝나고 무술로로 넘어가고요 전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신금이라고 하는 이 상관의 에너지를 계속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를 버리고자 하는 이 상황들이 많이 펼쳐질 텐데요 그 첫째 날 을료일은 청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무토일관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명예욕이 떨어지는 날이고 생각이 또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일이 잘 추진되거나 진전되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멈춰져 있거나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지체되는 흐름이 연속적으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강신약 여부를 떠나서 모든 무토일간 분들께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10월 5일 화요일은 병술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인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계약이나 일의 진행 자체가 지연되고 지체되는 흐름이 강합니다. 하지만 전날과는 다르게 신약한 분들 어, 신약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화기가 필요하거나 또 이런 토의 양기운이 필요한 분들께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분들께는 좋은 흐름입니다. 신약한 분들에게는 좋은 일진 기둥이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 일진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수요일 10월 6일 정해일을 볼텐데요.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제입니다. 무토일간은 절지 환경에 노리는 날이죠. 기존의 전공 분야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던 계약이나 구매권 자체가 취소되거나 엎어지거나 해서 다시 계약을 하거나 구매를 하게 되거나 멈췄던 공부를 다시 진행을 한다거나 방향을 트는 터닝포인트가 강하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기 사주 원곡에 호랑이 인 혹은 토끼 묘 양미 이렇게 인묘 미가 있는 경우에는 정의일이 들어왔을 때 커다랗게 목곡을 형성합니다 에너지적으로 그래서 재와 관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짧은 기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일진으로 파악이 되고요 10월 7일 목요일에는 무자일입니다 청간에는 같은 글자로 비견이 지지에서는 정제 에너지가 들어왔고 퇴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일의 결과나 상황 자체가 시시각각으로 변동수가 많이 들어와서 불안정해질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일제는 아니고 신강한 분들께는 기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월 8일 금요일은 한로가 들어왔고 기축일입니다. 청간지지에 모두 겁제의 흐름이 들어왔고 양지환경의 무토가 놓입니다. 어, 새로운 관계의 인맥들이 도와주려고 나에게 들어오는 흐름이고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어, 이 신강한 분들 중에서도 식상을 용신으로 쓰는 분들께만 좋은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식상은 금기운입니다. 그러니까 금기운이 있어야만 그걸 용신으로 쓸수 있는 상황이겠죠. 분들 신강한 분들 중에서. 그러면 10월 9일 토요일은 경인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 되고 어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해야 할 일이 생기고 또 실제 기회가 들어오는 날인데 신약한 분들께는 특히 좋아요. 특히 예, 글자 중에서 그 말오자나 아니면 개술자 그러니까 오나 술이 있게 되면 은 크게 화곡을 형성합니다. 이인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좋은 흐름입니다. 근데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은 아닌데 왜냐하면 이제 기회를 뺏긴다거나 아니면 번거로운 일이 늘어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 10월 10일을 볼 텐데 이날은 신묘일이고 활짝 벌어져 있는 묘가 들어왔죠. 상관이 천간에 그리고 지지에서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인 날입니다. 감추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본인이 하시는 일에서 특히 이제 편법 또 위법적인 일에 내가 손을 댈수 있는 하루가 되고요. 신약한 분들께는 그래서 도움이 되는 일진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신강한 분들 중에서는 관성이 이기 관이 용신인 경우에만 아주 좋은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신강신약에 대한 질문을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지로 남겨놓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또 다음 일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기토일간도 신금에게, 즉 식신에게 이번 주간 내내 영향을 받을 것이고 10월 8일에 한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무술월로 달이 바뀔 겁니다. 정유월에서 이제 무슬홀로 건너갑니다. 우선은 신강한 분들께는 이번 주간 내내 여러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흐름은 신강한 분들께는 좀 유리하겠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신약한 분들께는 조금 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 주간입니다. 우선 첫번째 날 월요일 10월 4일은 을료일입니다. 그래서 을료일은 천간에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인데요. 신강한 기토분들께는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신약한 분들께는 아무래도 구설수라든가 관제가 놓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좋지 않은 일진 흐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재운이 즉 금전운이 살아나서 좋은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날은 병술일 10월 5일입니다. 청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가 들어와서 양지환경의 기토가 놓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나 일을 준비를 하실 것이고 앞에 나서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크게 확장하는 흐름입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화기를 보태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좋은 일진으로 예측이 되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자 이제 10월 6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정해일이고 청간에 뜬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뜬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기토가 태지에 놓인 날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많이 시도를 하실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화기가 필요한 신약한 분들은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운이 살아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좋은 일진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제 10월 7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무자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겁제,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제, 그래서 기토가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기존의 인맥이나 또 조직과 이별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흐름인데요. 신약한 분들께는 좋은 일지는 아니고, 신강한 분들께는 금전운이 살아나고 활동성이 이제 살아나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절기가 바뀌는 10월 8일 금요일 기축일을 보겠습니다 청간지지 모두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인묘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협조가 잘 안되고 서로 자기주장만 할수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신약한 분들은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일지는 아니고요 다만, 신강한 분들께는 재혼이 살아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날 역시 좋은 흐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9일 토요일은 경인일인데요. 청간했던 에너지가 상관, 지지했던 에너지가 정관이고,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집중을 하고 생각해야 하는, 할 일이 많은 날이 이날이고, 또 여성분들은 자식에게 실망할 수 있는 날이에요. 신약한 분들은 본인의 원곡에 말오자나 개술자가 있는 경우에 이 경인일이 들어왔을 때 인오술 화곡을 형성하게 을되기 때문에 화기운을 보태어 주는 에너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날은 좋은 흐름이라고 할수 있고 오나 술이 있는 경우에는 좋은 흐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반감이 되고요. 그러면 이 신약한 분들은 나쁘지 않다고 했지만 신강한 분들께는 이제 나쁜 흐름이 될 수가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 10월 10일 일요일은 신묘일인데요. 청간했던 에너지가 식신, 지지했던 에너지가 편관이고 기토일관 입장에서는 병지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일보다는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을 할수 있는 위험한 날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에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다음 주로 미루시는 것이 좋고, 신약한 분들께는 좋지 않은 흐름이며, 신강한 분들 중에서는 관성인 모기 용신인 경우, 관용신인 경우에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 여러분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채팅창 후원으로 저에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제 운세 방송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금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10월 4일 월요일인데, 을류일이고요.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가 겁제에 들어왔습니다. 재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경금일관분들께서 전반적으로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 내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기운과 금기운이 약한 신약한 경금일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리한 일정 속에서 결과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본인의 공이 높아지고 좋은 일진으로 파악이 되고요. 반대로 토기운과 가을 글자가 세력이 단단한 신강한 경금일간분들께는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하는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볼수 있는 좋지 않은 일진으로 파악이 됩니다. 두 번째 날은 병술일이고 화요일인데 청간했던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했던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쇠지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자신의 조직 또는 명예에 의한 혜택을 얻게 되는 날이고 본인이 나서지 않아도 도움을 받는 날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한 경금일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첫째 날과는 다르게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신강한 경금일관분들께만 좋은 흐름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제 10월 6일 수요일은 정해일입니다. 선관했던 에너지가 정관, 지지했던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경금일관이 병지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사심 없이 내가 한 일에 동료가 도움을 받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 중에서는 그 관에 해당하는, 관성에 해당하는 불의 기운이 많을 경우에 여름에 태어났다거나 또는 뜨거운 글자들이 세력을 튼튼하게 이루고 계신 이 신약한 분들 중에서는 이날이 정의일이 좋은 흐름이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그 다음 10월 7일 목요일 무자일을 보겠습니다. 청간에뜬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뜬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사지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계약이나 매매나 거래나 이런 전반적인 일의 속도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는 날이고요. 문의가 많이 들어와도 어떤 그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문의가 많이 들어와도 실속이 떨어지는 하루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약한 경금일간분들 중에서 역시 관성에 해당하는 그 여름 글자가 많은 경우에는 좋은 일진으로 파악이 되고 신강한 분들은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그 다음 10월 8일 이제 절기가 바뀌었어요. 금요일이고 기축일입니다. 한로라고 하는 절기로 바뀌어서 무슬로로 넘어가는 날짜인데요. 청간지지 모두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간섭이 윗사람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는 날이에요. 근데 신약한 경금분들께는 좋은 흐름이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이제 10월 9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경인일입니다. 성간했던 에너지가 같은 글자로 비견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입니다.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즉, 이동운이 들어왔어요. 내 주변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본인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한 경금 분들께는 좋은 흐름이 아니고요. 그 신강한 분들 중에서도 호랑이 속에, 오늘 이제 경인이 들어오면 호랑이라는 이 인목 속에 감목에 해당하는 편제가 들어있고, 그리고 또 평관에 해당하는 병화도 들어있기 때문에 재관이 같이 들어온 날이에요. 그래서 신강한 분들께만 좋은 흐름입니다. 이제 10월 10일 일요일은 신묘일이고 천간에뜬 에너지는 겁제, 그리고 지지에 뜬 에너지는 정제에 해당이 되고요.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인데 내가 들여다봐야 하는 영역이 많아지고 무책임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떠넘겨져 온 일이 많아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음식점이나 어떤 뭐 호텔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무책임하게 누가 옆에서 그만둬 버려가지고 내가 그 일을 맡아야 되는 억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그 중에서도 신약한 분들께는 좀 고된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신강한 경금 일간분들께는 오히려 그 상황이 본인에게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경금일관 분들의 흐름을 또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신금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신금일관 분들도 이번 주 중에 같은 청강글자인 신금의 영향, 즉 비견의 등장으로 인해서 영향을 계속 받을텐데 그만큼 강한 신금, 신황하고 금신 신강한 분들께는 아무래도 같은 이권을 놔두고 다투게 되는 쪽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신약한 신금분들께는 힘을 보태어주는 인맥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10월 4일 월요일은 을료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권력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을 잘 지키고 왕성하게 금전활동, 경제활동을 하시게 되는 날인데요.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신약한 분들께는 더욱 좋은 흐름으로 판단이 되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잡음이 조금 다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자, 이제 10월 5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병술일이고 천간에뜬 에너지가 정관,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질투와 시기를 하는 주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같은 조직안에, 같은 사업장에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좋지 않은 흐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10월 6일 수요일은 정의일인데 청간했던 에너지가 평관, 지지했던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고 본인의 위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신약한 분들 중에서는 특히 관성에 해당하는 여름 글자가 많을 경우 그로 인해서 관의 압박으로 인해서 신약해진 경우에는 좋은 일진 흐름이 들어온 날이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이제 10월 7일 목요일은 무자일인데 무자일은 천간의 정인이 그리고 지지에 들어내는지는식신이 들어온 상황이고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인 날입니다. 새로운 서류가 들어온 날이고 제안이 들어오는 날이고 그로 인해서 두 가지의 선택을 놓고 갈등할 수 있는 일진입니다. 그래서 역시 신약한 분들 중에서 화기운이 많은 분들께는 좋은 일진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화균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오늘 일진 자체가 그리고 신강한 분들께는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는 글자가 아니라서요. 이제 10월 8일 절기가 정유월에서 무슬러로 바뀌는 할로 절기가 들어왔습니다. 기축기를 보겠습니다. 성간지지에 모두 편의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양지환경에 심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또 실천에 옮기는 일진인데 계약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 본인이 다소 유리하지 못한 흐름이라더라도 수용을 하는 흐름으로 가게 될 예측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신약한 신금 분들께는 좋은 흐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안 되는 흐름입니다. 이제 10월 9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그날은 경인일이고, 청간했던 에너지가 겁재 지지했던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들리는 날입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신강한 분들께는 좋은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월 10일 신묘일 일요일을 보겠습니다. 성관했던 에너지가 비견이고 같은 글자니까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입니다. 이제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인데요. 주변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일진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신금분들께는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신강한 신금분들께는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신금분들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수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정인인 신금이 이번 주간에 임수에게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한 주간입니다. 우선 10월 8일에 할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정유월에서 무술월로 달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월별 운세 꼭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날 10월 4일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을료일이라서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그리고 임수가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대로 임수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지 못하고 감추어야만 하는 상황, 떳떳하지 못한 상황, 데이터를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임수일간 같은 경우에 즉 가을 글자가 필요하거나 겨울 글자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에는 어, 자신의 원곡에 뱀사자나 소축자가 있어야 금생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을류의 유라는 이 일진 자체가 금생수가 잘 안되는 글자 환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화나 축토가 있어야만 좋은 일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도움이 별로 되지 못하지만 신강한 임술관 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날인 화요일은 10월 5일 병술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이 술토라고 하는 환경 자체는 임수일관이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동도 하고 애도 많이 쓰시고 이제 에너지를 여러 군데서 많이 쓰셔서 이제 많은 활동 아래에 좋은 결과치가 나와야 하지만 이 화요일의 결과치는 만족스럽지 못한 하루예요. 그래서 기대치보다 낮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날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신약하신 분들께서는 더 실망이 클 수가 있고요. 일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어 불기운인 재, 재성 그리고 토기운인 관성, 재관이 용신인 분들께는 아주 만족스러운 도움을 주는 일진기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10월 6일 보겠습니다 정의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건력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내 업무 평가가 아주 괜찮은 평가를 받게 될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 그러니까 호랑이 인, 그리고 토끼 묘, 그리고 양미토가 없어야 이 일진 기둥이 도움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또신강한임수일간 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이제 10월 7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이 날은 무자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음,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끝까지 내가 밀어붙여서 추진을 해서 완성해내고야 많은 날이 될수 있는데 신약한 임수분들께는 아주 좋은 일진 기둥이라고 할수 있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일진이 아닙니다. 이제 10월 8일 절기가 바뀝니다. 기축일이 들어왔습니다. 청간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이 금요일은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임수일간 본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의지를 하게 되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한 임수분들 중에서는 원곡에 당유금이나 아니면 쥐글자 자수나 아니면 돼지글자 해수가 있어야지만 원곡에서 이 기축일이 좋은 일진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나머지 신강원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 아닙니다. 자 이제 10월 9일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이 날은 경인일이고 성간했던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했던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오롯이 본인이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임술일관 분들께는 좋은 흐름이 아니고요. 신강한 분들 중에서는 식상인 목기운이 용신인 분들께는 좋은 흐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월 10일 일요일 신묘일 보겠습니다. 선관했던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했던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인데요.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학업이 계속 진도를 빼야 되는데 그러한 진전 자체가 늦어지고 또 고민하고 사색하고 생각하는 일 자체가 많아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임수분들께는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신강한 분들 중에서 식상인 목기운이 용신인 분들께는 좋은 일진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간단한 흐름을 또 신강신약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고요. 중화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임수일관 분들께 작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일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일간 개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수일간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선은 신금이라고 하는 편인에게 계속 이번 한주 동안 영향을 받을 텐데요. 그로 인해서 개수일간 분들은 담백하게 타인을 믿지 못하고 의심이 많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월 8일에는 정유월에서 한로라고 하는 절기 때문에 무슬월로 건너가는 지금 시기에 놓여 계시는 중이시고요. 이제 첫 번째 날, 10월 4일 월요일은 을류일입니다 천간에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병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본인의 아이디어에, 내 생각에, 내 아이디어에, 나의 일적인 재능에 제한이나 한계를 많이 벅차게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신약한 개수일가문들. 가을 글자나 겨울 글자가 힘이 떨어져서 보강이 필요한 분들이 신약한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오늘 일진이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도와주는 쪽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가을 글자나 겨울 글자가 튼튼한 분들 이제 신강한 분들이죠 신강한 계수 분들께는 좋은 일진 흐름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날 10월 5일 화요일 병술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제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이고, 쇠지 환경의 개수 일관이 놓인 날입니다. 실제로 재성의 고지가 되는 날이죠. 윗사람에게 일적인 도움이나 일적인 기회를 내가 선물을 받듯이 도움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제안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내가 가고 싶었던 자리가 있었는데 윗사람에게 너무나 정말 너무나 쉽게 그 일적인 제안을 받게 되어서. 일반적으로 가기 힘든 길인데 쉬운 길이 이날 열릴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약한 개술관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날 자체가 신강한 개술관분들께는말 그대로 재성의 고지가 되기도 하고 또 관성인 토의 고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일진 흐름이고 기회가 들어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10월 6일 수요일은 정해일인데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제왕지 환경의 개수가 놓인 날입니다. 예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날입니다. 결과가 좋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신약한 개술관분들께는 원국의 호랑이인 토끼묘 양미 즉, 인, 묘, 미가 없어야 이 일진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반감이 되고요. 신강한 계수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그 다음 10월 7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무자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럭지 환경의 계수가 놓인 날입니다. 일적인 결과나 매출이 상당히 만족스러울 수 있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약한 개수일관 분들께는 좋은 일진 기둥이 되고요. 신강한 개수일관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절기가 바뀌는 10월 8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기축일이고요. 천간지지에 모두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의 개수가 놓인 날입니다. 구설수나 구설수에 놓이시거나 휩싸이시거나 아니면 어떤 마찰이나 대립이 대립이 일어나서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약한 계술관들 중에서는 유금이나 또는 자수나 해수, 즉 당유자, 쥐자 그리고 돼지해, 유자해가 있는 경우에는 좋은 일진 기둥으로 오늘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그 외에는 반감이 됩니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신강한 계수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님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0월 9일 토요일은 경인일입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목욕지 환경의 개수가 놓인 날입니다. 애쓴 만큼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만큼의 결과가 없어서 따라주지 않아서 허탈할 수 있는 날이고요. 계약이나 문서 계약권에서도 본인이 꼼꼼하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이 있어서 난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꼼꼼한 사람을 끼고 일하시거나 전문가와 함께 대동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약한 계수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 아닙니다. 반면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 흐름입니다. 이제 마지막 1호일 10월 10일 보겠습니다. 신묘일이고요.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인 날입니다. 겪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상황이 들어와서 내가 그 새로운 상황에 직접 알아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개술관 분들께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분들 중에서는 식상인 목기운이 용신인 분들께만 좋은 일진 기둥으로 다가온 날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영상, 오늘 또 요번에 또 새로운 스타일로 한번 이렇게 꾸며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단조롭고 단초란 칠판화면만 계속 보시다가 화면 구성을 좀 바꿨고 판서를 줄였습니다. 렉이 많이 걸리는 거를 이제 줄여보려고 한번 시도해봤는데, 괜찮으면 이 구성으로 한 주도 하고요. 어, 별로다 싶으면 다시 원래의 칠판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매너 채팅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저를 힘나게 합니다. 여러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